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요즘에 뉴스 보면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이죠 너무 어려워진 내집 마련, 미쳐버린 집값, 계속 급등하는 집값 그리고 금리 상승 때문에 이자 부담이 너무 큰 영불족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특히 집값이 더 많이 뛰어올라서 무주택자들은 좌절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월급만 받아서는 도무지 집을 살수 없는 이런 세상 과연 그러면 과거엔 어땠을지 언제 집을 샀으면 정말 좋았을지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오늘 같이 살펴봤으면 하거든요 오늘 뉴스만 봐도 포털사이트에 내집 마련 키워드를 넣고 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뚝 떨어진 전세가율, 내집 마련 더 어려워져. 네, 이런 기사가 보이네요. 오늘 2022년 4월 26일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마련 더 어려워졌다. 치솟은 서울 아파트 중위소득자 살수 있는 집 16.5%에서 2.7%로 뚝 떨어졌다. 내집 마련 꿈더 멀어졌다. 전세가율 98개월 만에 최저치 더 어려워진 내집 마련 전문직 젊은이들에게도 내집 마련은 꿈이다 네, 요런 기사들만 즐비하네요 결국 내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고 심지어 저, 전문직, 전문직을 전문직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도 어려운 일이다 네, 이런 내용이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언제 집을 사기 좋았던 시절이었는지 한번 좀 과거 데이터를 보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상황이 될줄 알았으면 진작에 몇년 전에 집을 살걸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매수를 하서,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안 했지? 이런 후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전에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달초 기사예요. 주담대 6% 시대 내집 마련 점점 어려워진다. 네, 이번 달 초였는데 요즘 주담대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음,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동안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이고 정말 무리해서 영끌해서 집을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이자 부담 비용이 증가할 거고 그러면 가게에 좀 악영향을 줄수 있겠네요 네, 작년 기사입니다 내집 마련 점점 더 멀어져간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내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 대출 한도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출이 어려우니 집 마련하는 게더 어려워진다는 거네요 네, 작년에도 올해랑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2020년입니다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죠 이때도 역시나 높아진 집값에 성인 절반이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네요. 내집 마련이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고 예상을 했고요. 뭐, 심지어 이번 생에는 집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어, 내집 마련 불가능하다. 이번 생에 불가능. 뭐, 이런 이야기를 성인 남녀 두명 중에 한 명이 했다고 하네요. 그럼 코로나 이전엔 어땠을까요? 2019년 요때는 코로나 없었던 시기죠. 2030 미혼 44%가 내집 마련 필요한데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도 뭐 코로나 전인데 별 다른 게 없네요 상황이. 2018년 월급 모아 내집 마련 점점 어려워진다. 네뭐 코로나 전에도 내집 마련은 어려웠다. 2017년 서울서 내집마련더 어려워져. 작년 소득 대비 아파트값 역대 최고치를 기록. 2015년에는 주택 사다리가 끊어졌어요. 네, 주택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30대의 내집 마련 꿈은 갈수록 멀어져간다. 2015년이었고요. 자, 2012년. 10년 전이네요. 네 10년 전 2012년입니다. 무주택자의 30%는 내집 마련 꿈을 접었다. 무주택자들이 예상한 내집 마련 소유 기간이 실현 불가능이 30% 10년 이내가 26.9% 5년 이내가 25.6% 뭐 20년이라고 말한 퍼센테이지도 7.7% 가 되고요. 15년이 8.2% 뭐 30년 이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1.8% 네. 서민살림이 팍팍해지면서 아예 주택구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났대요. 이게 10년 전인데 어, 이때랑 지금 집값을 비교해보시면 음, 상황 판단이 좀더 어, 되실 것 같고요. 2010년입니다. 서울서 내집 마련 꿈도 꾸지 말래요. 꿈도 아유 꿈은 좀꿀수 있지 않나? 어,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전액을 모아도 평균 11.1년이 걸린대요. 집을 마련하려, 마련하려면. 2008년입니다. 이때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죠. 서민 내집 마련 부담 더 커졌다. 이때도 금리 상승 시기였나 봐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더 커졌대요. 네. 2005년 역시나 내집 마련 꿈도 못 꿔. 네, 이제 2003년으로 왔어요. 2003년에 네티즌 10명 중에 8명이 집값이 떨어져도 내집 마련이 힘들다고 했네요. 어?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집 마련이 어려운데 이때는 집값이 떨어져도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네티즌 10명 중에 8명은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대책과 내집 마련 기간을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80%에 달하는 네티즌들이 음, 강력한 집값 대책 별로 소용없다고 대답을 했네요. 2001년입니다. 21년 전이네요. 수도권 무주택자의 25%가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접었다. 자, 98년입니다. IMF 있었던 시기네요. 이때는 집값이 폭락했죠. 네,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내집 마련이 수월할 줄 알았는데 집값이 내려도 내집 마련이 쉽지 않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네, 부동산이 폭락하면 그만큼 내집 마련은 쉬워지는 것일까? 일반 직장인들 대체로 결혼하고 10년 정도 내집 마련 기간이 소요된다고 기사가 나왔네요. 부동산이 폭락을 해도 집을 매수하기 어려워요. 어, 도대체 내집 마련은 언제 쉬워지는 걸까요? 97년입니다. 5년째 맞는 무주택자의 날. 이런 날이 있었는지 저는 이 기사를 검색하면서 알게 됐어요. 집이 없다고 우리의 삶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와이 무주택자의 서러움이 이때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네요. 오히려 이때 무주택자의 날이라는 그런 날도 어, 있어가지고 단체가 이렇게 집이 없다고 삶마저 없다는 건 아니라는 이런 메시지까지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93년 도시인의 63%가 월급만으로는 도무지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93년도에도 역시나 내집 마련은 불가능했습니다 90년입니다 아파트 분양이 늘어도 내집 마련 어려워 그러면 공급이 늘었다는 뜻인데 공급이 늘어도 내집 마련은 여전히 어려웠다 네 이제 1988년도로 들어왔습니다 88올림픽 시절이네요 치솟은 집값, 내 집꿈은 분노로 어,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꿈이 분노로 변질되는 그런 분위기였나 봐요 정부의 허구에 찬내집갖기 정책의 결과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은 이제 절망과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다 최근의 집값 폭등은 스스로 멀쩡한 중산층이라고 믿고 있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붕괴시켜버렸다. 어? 이거 날짜만 88년이지 최근 우리가 읽었던 기사 내용이랑 별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벼락거지, 중산층 붕괴, 집값 폭등 뭐 이런 내용들 전부 굉장히 흡사하죠. 어? 마치 이게 그 날짜를 2022년 뭐이 부분으로 바꿔도 별로 크게 이질감이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어. 여기 이런 내용도 있죠.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는 무려 3배가 뛰는 기현상을 보였다. 무주택자 60%는 끝내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월급이 오르기만 기다려서는 도저히 집을 살수 없다. 뭐 이런 구절도 있죠. 여기 보면 은 도표가 있는데 집값이 오르는 이 그래프 그리고 임금이 상승하는 그래프 보시면 집값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임금은 굉장히 완만한 상승을 보입니다 네, 그래도 이 88년도에는 임금이 완만하게라도 이렇게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근데 현재는 제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이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추세예요. 상승하는 그런 곡선이 아니라 횡보 그냥 옆으로 기는 횡보 곡선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뭐 오히려 이 임금 관련해서는 지금이 좀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상승 곡선이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고 88년도에도 여전히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은 어려웠고 네, 이렇게 분노로 변질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자, 85년도로 왔어요. 이때도 여전히 내집 마련 꿈은 갈수록 아득합니다. 83년, 서민 내집 마련 점점 어려워. 83년에도 여전했고. 자, 81년 내집 마련 갈수록 힘들어. 자, 이제 70년대로 들어왔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내집 마련. 도대체 언제 내집 마련은 쉬워지는 건지 70년대까지 내려왔는데도 똑같은 내용의 기사만 반복되고 있네요. 이제 60년대로 들어왔습니다. 67년 기사인데 주택난업은 남의 땅 강점 남의 땅을 강점 강제로 점유했다는 거죠 네, 주택난 때문에 남의 땅을 강제로 점유하게까지 했는데 좋든 나쁘든 내 집을 지니고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러나 땅과 집값이 나날이 다르게 취띠고 있는 노에서 쥐꼬리만한 소득으로 집을 마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60년대에도 이내집 마련은 모든 시민의 소망이었지만 이 집꼬리마단 소득으로는 도무지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50년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59년 기사 마구 오르는 서울 집값 작년 봄 이래로 기록적 폭등 어 기록적 폭등 이 기사도 어디선가 최근에 굉장히 얼마 전에 본 헤드라인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마구 오르는 서울 집값 기록적 폭등 네, 분명 얼마 전 나왔던 기사의 헤드라인 같은 느낌을 주는데 50년대 기사입니다 지금 자 49년입니다 이제 40년대까지 들어왔어요 주택난 해결책 없는가? 자 주택난에 대한 기사가 여전히 40년대에도 있었어요 나날이 늘어가는 도시 인구에 비례하여 주택난은 날로 격심하여 가고 있는데 서울의 주택난은 작금 최고조에 달하여 미생고에 쪼들리는 도시시민을 울리고 있다. 네, 이때도 도시시민들은 주택난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40년대에도. 음, 사실 이때 40년대면은 농사짓고 좀 그럴 때였어요. 근데도 이 주택난 때문에 도시시민이 울었다는 거예요. 30년대까지 들어왔어요. 네, 집값 폭등. 집가면 이제 땅값이죠. 근데도 여전히 이때도 주택난이라는 이 단어가 보이고요. 네, 금년처럼 새집이 없어 고통받기는 아마 처음일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네요. 음, 30년대에도 셋집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어, 이 주택난은 거의 지금 100년 가, 가까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36년입니다. 경성 집값 폭등. 경성 서울이죠. 집값 폭등. 네. 36년 기사인데 이때도 서울 땅값이 너무 폭등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음, 지금 2022년부터 1936년도까지 우리가 쭉 기사를 살펴봤는데 단한 번도 서민이 집을 매수하기에 좋았거나 쉬웠던 적은 없었다 집값이 올라도 집값이 폭락해도 금리가 올라도 금리가 떨어져도 IF가 왔어도 서브프라임이 왔어도 서민들은 항상 집을 마, 마련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과거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항상 네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있지만 또 역사를 토대로 해서 100% 미래를 전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고 한동안 계속 될 것이고요 이 100년 가까운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집을 매수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 만약에 내가 정말 무주택자인데 집이 한 차라도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없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 30, 뭐, 40. 좀 젊으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음, 내가 1주택이라도 마련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1주택자인데, 뭐, 더,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어, 현재 상황도 보지만, 그, 지나온 우리의 과거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기사를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좋은 자료가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